그때가 한 201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여튼 꽤 오래된 일이야 지금은 이모가 다른 나라에서 사시지만 그때는 이모가 일본에서 사셨었거든 일본 아이치현의 어느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안 나네 여튼 그때 내가 대학생이었는데 일본어도 잘 못하면서 방학에 일본에 놀러가서 이모 네에서한한달 정도 살았었어 그냥 진짜 놀러가서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살았지 내가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읽는 건좀 힘들고 대화는 기본적인 것만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었어 어쨌든 그날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가 싫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개강하기까지가 얼마 안 남았어서 어디라도 그냥 구경 가자 하고 비가 오는데도 꾸역꾸역 나갔었어. 사실 쇼핑을 하거나 대도시로 놀러 간다거나 그런 거는 이미 진작 다 해놔서 그냥 싸돌아 다니다가 편의점 털어오고 그런 거밖에 안 했지만 말이야. 근데 비가 꽤 오고 있었는데 원래 비가 오면 낮에도 좀 어둑하잖아.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왔다가 3시쯤에 이제 집 가려고 그 일본 마트 놀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고는 일본어로 자기한테 우산을 씌어달라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단우산이 커버에 감싸진 채로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나한테 우산을 씌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귀찮기도 하고 우산도 있으면서 굳이 나한테 씌어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 죄송해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그냥 얘기했어 그랬더니 남자가 무표정으로 나를 한 3초 정도 가만히 보고 나서는 대답도 없이 다른 쪽으로 가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우산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길래 그냥 미친놈 맞네 이러고 그냥 뒤돌아서 갔거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웬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쳐다봤더니 그 남자가 단호상 커버를 벗기고 꺼낸 게 우산이 아니라 칼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우산 빌려달라고 말 걸었던 여자를 막 찔렀는데 근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사실 기억이 잘 안나 그 여자가 서있다가 쓰러지는 거 피가 비랑 섞여서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가는 부분까지 보였던 것 같아 사실 그게 내가 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눈앞이 그냥 술 먹고 필름 끊긴 것처럼 아웃됐다고 해야 하나?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살고 싶어서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어 우산은 이미 버린 지 오래고 달리면서 막 비명을 엄청 질렀지 근데 다행히 그 근처에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고 상점 아저씨들도 나와서 그 남자를 제압하고 해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는 한명 뿐이었어 그래서 뭐그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잡혀서 경찰에 송치됐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고 그 당시 내가 지내고 있었던 일본의 그 도시가 엄청 큰 곳도 아니었고 유동인구도 별로 없었고 사건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그런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백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역시 그런 사건은 인터넷에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.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어디에선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기사 하나 안 뜨는 경우가 흔하잖아. 기대도 안 했지만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허무했어. 그러다 1년쯤 지나서 이모는 원래 미국계 일본인이랑 결혼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만 살고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셔서 그 전에 우리를 보려고 한국을 잠깐 오셨어. 그래서 그때 그 묻지마 살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모 말로는 그게 지역신문인가? 지역 잡지인가? 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여튼 사회면에 자기 기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. 근데 경찰 인터뷰에서 그 범인이 정신질환자였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인터뷰 내용 중 범인이 한 말을 듣고는 진짜 소름 돋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 범죄자가 처음에는 외국인한테 말을 걸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안 죽였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고 경찰한테 그렇게 말했었대 그래서 경찰이 왜 외국인은 죽이지 않은 거냐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살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재미가 덜해서 그런 거라고 했었대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을 죽인 거고 근데 그러면 그 외국인은 분명히 나잖아 그때 진짜 이모가 해준 말을 듣고 너무 소름끼쳐서 몸이 덜덜 떨렸어 그리고 이모 말로는 그때 그 피해자분도 돌아가시진 않았대 그때는 상의를 좀 크게 입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진 모르겠어 어쨌거나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대도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크게 기사라도 났을지도 모르지만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어서 좀 많이 허무하고 회의감이 들더라고. 기분 좋게 놀러간 한 달간의 여행이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찼으니 말이야. 그 후로는 언제 어디서든 조심하고 있어. 처음 보는 사람이 길을 묻는 말을 걸거나 돌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도 그냥 무조건 피하고. 아직도 수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이 나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. 그리고 그때 내가 만약 일본어로 그 남자에게 말을 했었다면 난 지금쯤 이 세상이 없었겠지? 너무 무섭다.